세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부응해왔는가한 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기가 바로 그 우리가 성서의 땅이라 그러죠 에, 성서가 이 지역을 중심해서 아,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성서입니다. 여기가 지흥해고 여기가 이제 홍해고, 이것이 스웨지온하고, 여기 아카바만이죠. 자, 여기서 이제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고대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그 아. 그, 메소프트아 문명 디그리스의 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메소프트아 문명이 발생지고 여기가 이제 나일강 문명이 형성된 에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렇게 초생달처럼 되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기가 뭐 사막화되고 이제 그렇겠지만 아주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기가 아주 그 강물이 넘쳐 흐르고 그래서 비옥한 그런 토지였던가 봅니다.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이렇 갈대와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우루왕의 도시는 그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농경 문화가 아 이렇게 저 자리를 잡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전체를 보면은 수렵을 하던 그런 시대인데 이우루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인해서 농경 문화가 자리를 잡았었던 곳이다 그런 모든 자연적으로나 경제로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이 어때서 이렇게 그 하란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됐는데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것은 성서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 이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해에 돌아가죠. 아버지의 이름은 베란데 우상을 만들어서는 바람이에요. 근데이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거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좀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팔러갔던가 봅니다. 창고에 우상이 가득 있어요. 그래야 이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우상의 머리를 다잘라버렸다 그래요. 응. 그만큼 뭔가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했던 그런 아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형이 있었는데 형이 죽고 그의 가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 일가가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현명하셔서 내 애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곳이 바로 오늘날 가난 땅입니다. 가난 땅으로 다시 이주를 해요. 그때 조카 로스도 함께 데리고 와서 이 세금을 왔다가 다시 이제 배들로 배 이렇게 이제 옮깁니다. 근데 마침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에집트, 애굽으로 가서 모라사 쌀을 구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아브라함이저 살아라 굉장히 미인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미색을 탐하는 왕이라, 그 분명히 애굽에 가면 자기 부인을 이제 그좀그 그 미색을 좋아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빼앗을 것이다. 그럼 부부인 경우에는 남편인 아브람을 죽이고 그럼 철을 빼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뭐 왕이 취하더라도 오빠를 잘 대입하겠죠 부부가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갔는데 결국 이제 그생각도로그 소문이 나가지고 왕실에서 이런 그 사라를 이제 데려가죠 예, 그때까지는 이제 남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가 예,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그 왕은 예,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너희가 어째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남매라고 해서 너희 부인을 취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돌려주고, 그리고 롯도 이제 같이 데리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배들로 돌아와가지고, 이 배들에서 이제는 그 조카 롯과 이제 같이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럼 그, 그때는 목축업을 했죠. 근데 이제 자꾸 양들도 섞이고, 어또 이제 두 살림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아요. 겹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아, 분갈을해서 살자.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아, 너가 이제 북하면 내가 남하겠다. 그래서 먼저 롯이 예, 선택을 해요 그것이 뭐, 결국에 그 음란으로 예, 멸망한 소돔과 예, 고모라성이 이제 그 지역을 롯이 택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지역을 택합니다. 그후에 아브라함은 상징헌제를 이제 비둘교의 양과 암소를 드리는 그런 나라의 섭 섬유를 이어나가는데 이제 그런 줄기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셔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섬유를 하셨지만 아담 가정의 가인 야비를 살리함으로 실패하니까. 1600년 10대 만에 아담 대신 노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들이 함이 또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를 보시고 부끄러움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루에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일가가 이런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중심에서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대는 바로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조건물을 세워서 수리적 탐관 기관에 들이게 되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기대를 세운 기대 후에 바로 아담령인 인물, 즉 아벨령인 인물이 실제 현재 중심 인물이 되어서. 가인형인 인물이 즉천사과 같은 가인형 인물이 타락성을 보는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고 메시아의 기대가 이루어져서 그때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이나 똑같죠. 이런 공식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가정의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웠는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담 대신 노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나 노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부끄러워 가림으로 해마 결국 함미타락로 해서 노아를 중심한 섭리가 실패됨으로 인해서 다시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겁니다. 아.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믿음과 충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자기 집비 집을 떠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올 만큼 그렇게 아브라함은 의롭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던 분입니다. 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그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을 데려왔을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게 가인을 하나님 편에 있는 가인을 아벨을 가인이 살해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즉 뺏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선이자 사탄이 일선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우상을 만드는 대라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어올 수가 있었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 처럼아 노아 대신 세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 아브라함 가정에서의 조건물이 뭐냐? 바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쪽에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아브라함이 상징환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어서 이런 섭리적인 큰 뜻을 맡게 되느냐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 아무런, 뭐, 조건도 없는 사람을 택해서, 어, 하나님이 섭리에 귀중한 그런 헌제를 드리도록 할 일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징한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어, 어떻게 세웠는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 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라와 이렇게 부부간이지만은 남매라는 그런, 에, 속에서 결국에 그 사라를 바로에게 뺏깁니다 그렇죠? 뺏겼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며 사라를 다시 찾아와요 그 다음 같이 갔던 녹과 그리고 마음은 만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난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 이런 하나의 아브람도 모른 채 행해졌던 하나의 사실은 뭐냐 아브라함은 노아의 대신 입장이요 아담이 대신 입장이기 때문에 아담이 남매와 같은 입장에서 천사의 꼬임에 의해서 결국 타락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뭐냐면 그 자녀와 모든 만물만상이 다 사탄의 소유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나라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상징환제을 드릴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상징헌제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상징헌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상징헌제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첫째 이 아브라함의 상징헌제는 바로 아브라함은 노아 대신이요 아담 대신이기 때문에 이 아담과 그리고 노아에 있어서 헌제, 아베가 벨 헌제 아 헌재를 하다가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요. 이게 실패했습니다. 노아 가정에서 방주를 들여냈지만함이 실수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실패됐어요.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이렇게 상징헌재로서 이루시려던 그뜻 노아 가정에서 상징헌재로서 이루시려던 그 뜻을 이제 삼대 세 번째인 아브라함에서 상징헌재를 통해서 복귀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어. 자 항상 중심인물은 종적인 섭리를 자기를 중심으로 횡적으로 탕감 복귀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되어 진 것은 단순한 내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역자적인 소명을 받고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서 선지자들이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를 중심에서 그것을 횡적으로 일시에 탄감 복귀함으로 종적인 유구한 역사를 횡적으로 승리했다는 기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도 글래다 실패했고, 3대째인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담가정에 실패한 것, 노아가정에 실패한 것을 아브라함가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비들과 양과 암소를 바치게 됐다. 그러면 이 비들과 양과 암소는 무엇을 상징하냐? 왜 하필이면 비들 비둘... 암소냐의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 과정인 소생, 장성, 완성을 상징한다 즉, 소생은 비둘기, 장성은 양, 완성은 암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 자, 예를 들어서 아담이 소생, 장성, 완성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데 에, 지금 장성 완성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소생, 장성, 완성을 어,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 그런 족구를 세워야 돼요. 근데이 비둘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섭리의 완성자 즉 소생섭리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둘기으로서 세례완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줄때 하나님의 신의 비둘기가 머리에 입마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비둘기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데그 비둘기는 바로 소생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생 구약 섭리의 완성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비둘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비둘기가 소생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소생 구약 섭리 기대 후에 바로 예수님은 장성 섭리의 출발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 예수님에게오는 비둘기처럼 신이 음에 음매, 임해서 그렇게 세리를 준 이후에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도 하심으로서 말마 예수님은 바로 신약 장성 섭리의 출발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럼 이 양이 바로 장성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말이죠. 완성은 바로 암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림주를 의미하는데 재림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냐? 바로 신부인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제 재림주님을 오셔서 바로 어린 양 잔치를 치게 되면 신부는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오실 때는 에 아내의 시대입니다. 근데 삼손이가 바로 이런 이야기에 있어요. 이제 처갓집에 가서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수수께끼를 청년들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삼손이 아내한테 막 이제 협박을 해서 만일에 너그 비밀을 나에게 안 가르쳐주면 은 바로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이게 막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런 위협을 받자 삼손한테 막 어리움을 부려서 그 어, 답이 무엇이냐 수습기의 답을 알아내요 어. 그래서 그것을 청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수습기를 맞춰요 그러니까 삼손이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않았더라면, 응? 어? 그럼 이숙길를팔지 못,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란 말은 뭐냐? 자기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림 주님이 오실 때는 어린양 잔치를 치르고 나서 신부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암송은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예체인 주임 시대는 완성 성약 시대다 이런 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둘기와 양과 암소는 3단계 성장할 과정을 거친 바로 천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까 노아의 방주가 신천주를 상징한다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으로 모든 만물 만상이 다 사탄이 소유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란 하나의 비록 상징 헌재지만 이런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이렇게 소생장성 완성으로 의미로서 이게 바치게 한 것은 바로 이렇게 3단계 성장과정을 통해서 잊어버린 천주를 복귀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바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삼잔묘를 통해서 무엇을 탕감복귀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담과정에서 상징헌제와 실제헌제로 탕감복귀하다가 실패한 것 노아가정에서 상징헌제와 실제헌제로서 탕감 복귀하였던 그 실패한 것을아브라함이 상징헌제로서 일시에 탕감 복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삼재물을 헌재한 것은 결국 종적인 아담가정 노아가정에서 상징헌제와 실제헌제로 탕감 복귀하려던 그것을 아브라함의 상징헌제를 통해서 일시에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재물을 그러면 한 제단에 올려서 여러분 받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재물을 한 제단에 벌려 놓았다는 거예요. 뭐 따로따로 이렇게 제사를 한 것이라 한 제단에 벌려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소생 아담, 장성 노아, 소생 아담 또 장성 노아, 완성 아브람을 이 삼대가 뜻으로 본이 삼대가 그런 이렇게 종적인 섭리를 일시에 그럼 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한 재단에 벌려놓으므로 알마 탄감복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징한 제 성공하면 그럼 종적으로 내려오는 아담노아의 모든 실패한 것을 횡적으로 딱 탄감복귀되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의 내용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이기 때문에 한 재단에 일시에 복귀하려고 벌려놓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인류 역사가, 그러면, 3단계의 삼수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두가 다 중심의 물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침범했던 삼수를, 그러면, 감 복귀했다는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한 재단에, 이삼제물을 벌려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징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면 쪼개받칩니다. 아, 이렇게 쪼개받치는데,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그날 밤에, 이, 좀, 아, 저, 까마귀가 비둘기에 머물었다. 아, 이런, 하나의 성서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아, 담네 노아, 저, 에덴 동산에서, 뭐냐 그, 해와의 사랑을 노렸듯이, 사탄이가. 또, 아벨 가정에서, 아, 아벨이 헌재를 했지도, 사탄이가, 노렸고 노아가정에서도 모는 까마귀로 보였다 그러죠. 이렇게 설계가 내렸다는 것은 결국 이빌그에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별 되어서 아브라함의 지성과 정성으로 드린 이 제물 로에 모는 사탄이가 침범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결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에 너희 후손이 정령할라 너희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 0 0 년간 그들을 섬기했다. 그러니까 비둘기 하나를 안 쪼갠 것이 죄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급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역살이하는 하나의 범죄가 되어진 겁니다. 아. 그러 그러니까 무서운 범죄죠. 이 비둘기 하나 안 쪼갠 것이. 아. 자, 그러면 이렇게 비둘기를 쪼개자는 것이 왜가 죄가 되느냐예요. 이거 하찮은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다 이제 크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자그마한 거니까 뭐, 아보람도 하찮게 생각해서 안쪽에 있던 건뭡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데 이런 엄청난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보람, 아보람이 비둘기 하나 안쪽인 것이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이나 노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그럼 선악을 분리해서 악을 메라고 선주권을 세우자는 거예요. 어? 만약에, 그러면 이 아담 가정에서 뭐냐면 선악을 불입하지 않으면 아담의 주권은 그대로 인류엘 지배하면서 역사가 몇면이 흘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이 주가 받고 있는 아담 가정에서도 선악을 불입해서 악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불림 역사를 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로서 헌제를 하게 했고 또한 노아 가정에서 홍수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립했던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노아가, 아브람 가정에서도 이렇게 선악을 분립하게 해서 이렇게 다 분립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로 사왔던 그런 입장. 그리고 노아 가정에서 뭐냐면 홍수심판으로 선악을 분립했던 입장. 그리고 세계를 선주권과 안주권으로 분립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렇게 분립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쪼개면 악의 혈통이 뭐냐면 이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근절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담 대신여 노아 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는 것은 아담 가정을 가인과 아벨로 분립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 돼. 요 그런데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아벨이 없다는 것이고 노아 가정을 대신한 입장인데 쪼개지 않은 것은 노아가 황소시판으로 선악을 분립한 그런 입장을 복귀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주권의 생일을 가루지 않으므로 알마, 하나님이, 뭐냐면,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악의 혈통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그런 악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작은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았지만, 그거, 그 재물은 어떤 거냐? 이게 소생 아니에요. 소생 후에 세워진 양과 모든 암수도 결국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이 소생의 기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재물은 모두 사탄에게 바친 결과다 말입니다 성별에서 하나님께 바쳐야될이 재물이 이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니냐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재물은 다시 한번 사탄한테 바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소유물임을 확인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헌재가 실패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솔기가 내렸다는 것은 바로 이 노아 가정에서 까마귀가 보여준 것처럼 아브람 가정에서 이 헌재를 할 때, 바로 사탄이가 침범할 조건이 없는가 하고 엿보다가 결국 이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의 혈통을 분립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립하지 못한 이비둘기의여러분 사탄이가 솔기를, 이런, 이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내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징언제 실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상징언제로 말미 아마 이렇게 노아, 어, 400년을 거쳐서 아브람 때 왔잖아요? 그니까 러이 400년이라는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노아 아브람을 택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탄 분립한 역사란 말이에요. 사탄을, 뭐라면 400년을 통해서 계속 10대에 걸쳐서 분리해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돼서 이란 헌제를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데이헌제를 실패했으니까 어디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4 0 0년이 사탄을 분립한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침범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탄감복귀하기 위해서 애굽 고역 4 0 0년이 나오게 된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엄중합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걸지라도 그런 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400년 사탄분립의 기간이 결국 아브라함의 상징은 실패로알마 그것을 다시 탄감 복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고역살이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꼭 우리가 아버님이 좀 쓰시는 말씀이 뭐냐 뭐러면 어, 주고, 아, 어, 막고 어, 뺏어온다는 말씀 많이 하지. 막고 어, 뺏어온다. 이게 사탄은, 뭐 때리고, 어, 그래서, 지 자기의 어떤, 어, 욕구를 어, 취하지만, 결국 그 사탄이 때린 것이, 예? 결국, 어, 하늘편에서는 그것을 인내해서 이김으로 말면, 어, 뭐면 사탄 앞에 모든 것을 다시 뺏어오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아브라함의 헌재실수로 위해서 애굽고역 400인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심판을 받는 하나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적 섭리에서 민족적 섭리로 섭리 범위를 넓혀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곽살이 하는 그런 기간에서 종족이 민족으로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은 그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는 오묘하고, 어, 이런 하나의 하나님의 산수를 뜨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의 한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상징한제를 이게, 이제 좀 잘못으로 말면, 이런 애 고육사를 하는데, 그럼 이런 하나의, 좀결과로써 말면, 어떻게 되냐. 아 바로 이 상징 환제가 아, 실패됐잖아요. 어. 실패됐으니까 결국 믿음의 기대가 아,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어 이것안 들어가네. 아, 믿음의 기대 가 세울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상징 환제 실패해서 를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이 예, 실패가 된 거예요. 어. 자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 이게 실패하고 난 후에 이삭 헌제를 명하십니다. 아 이삭 헌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아, 명하세요. 아, 자, 이렇게 잘안 들어가는데. 아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중심 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 섭리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는 다시 그 인물을 불러서 사명을 맡히는 일이가 없습니다. 아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어, 또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떠나서 어, 그러면 이렇게 이삭헌제를 또다시 명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원리적인 것이니그렇않아요 어, 인물이 실패하면 다시 기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삭헌제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원리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 1차, 노아 2차, 아브람 3차만이기 때문에 아브람들은 반드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돼요. 삼수는 완성수니까. 그러니까 이 삼수, 세 번째 못하면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실패해야 돼. 실패하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보게 되면 작은 가치의 탕감조건을 세울 때 실패하면 보다 큰 가치의 탕감조건을 세운다그랬죠자 어. 그러니까 상징언제에 실패하니까 바로 보다 큰가치인 이삭 백세인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받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적인 3차만이고 그 다음 보다 큰 가치의 탕감조건인 이삭헌지를 드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헌할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 자두 번째 조건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을 데라의 아들을 뺏어갔다는것 이렇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가정을 뺏어갔고 그리고 아담의 가정인 아벨을 또한 뺏어갔단 말이에요 이대에 걸쳐서 사탄이가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선이자 사탄이 일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대에 걸쳐서 뺏어올 수 있다 즉데라의 아들을 뺏어온것 동시에 또, 이삭을 헌제 드릴 수 있도록 이대에 걸쳐서 리를할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 상징한지에, 아, 저, 아벨이 상징한지에 성공한 기대 후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노아도 120년 동안 절대적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심정적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벨, 그리고 노아, 이런 심정적 기대 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서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삭헌제를 할수 있는 원리적인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이삭헌제를 하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헌제를 어떻게 하셨는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그런데 이삭헌제를 하기 위해서는 마침 아브라함이 상징헌제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바로에게 부인을 빼앗겼다가 찾아오는 과정처럼 이삭 건제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 아브라함과 아, 이삭 아, 저 사라 그런 그 부간에 역시 남매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섭리가 또 있었어요. 어. 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대신 입장에 있는 아담 대신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상징적인 탄감 조건을 세운 겁니다. 이란 나라의 믿음의 기대 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삭 헌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 산상까지 3일 기한을 거쳐서 가지요. 그런데 이때가 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헌제를 드리기 위해서. 뗄감을 짊어지고, 이제 갑니다. 종들과 함께. 그래서, 종들을이산 밑에 기다리게 해놓고, 그리고, 아, 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모리아 산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아버지, 이제 헌지를 드릴 뗄감도 있고, 어? 불도 있는데, 어, 드릴, 근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의 그, 좀 예, 독자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겠어요. 이건 뭐 인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아, 자 이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 가지고 이제는 얘 예, 번제를 드릴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그 손을 멈추라. 이제야 내가 정녕 어 하나님을 어, 뜻을 아는구나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이 말은 뭐냐? 그렇게 상징헌제를 드는데 비둘기를 소홀히 하, 했더만 이제는 백세 있는 자식까지도 아낌없이 뭐냐면 드리는구나. 아아 어, 어, 그러면서 그 손을 멈추게 해서 이삭헌제가 실제로안 돼요. 어 이삭헌제를 이삭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뭐냐면 이삭헌제를 드리는 순간에 칼을 멈추게 되, 하셨느냐 하는 물에, 자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람이 좀 하나님의 대한 뜻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그 충성은 이미 이삭을 죽였다고 이렇게 경지가 된 겁니다. 자이 말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아브람의 상징 한지를 드림으로 알마 아브람 가정에 사탄이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침범한 아브라함 가정. 다시 말하면, 아벨, 가인이 입장인데, 가인이 왜 재물을 안 받았습니까?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 입장그 재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함께 재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 아벨이, 아브라함이 상징한제 드리기 전에는, 바로 400년 동안 성별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사탄이가 침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한테 이 다시 헌제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 아담 1차, 노아 2차, 3차 만 이렇게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기용해서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저 번제 실수로 하면 사탄이가 진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할 수가 없어. 사탄 편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상대가 되어버렸어 아브라함이 상징적인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너는 사탄 편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섭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이 뭐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사탄을 분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분리해야 된다. 왜? 아브라함 이외에 또 인물을 세울 수 없어요 왜? 3차 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두고선는 종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 가정에 사탄이 침범해서 분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상대의 입장에 세워놓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헌재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삭 헌재를 하 시킨 것은 결국 사탄이 침범한 그것을 분립하기 위해서 백세인한 독자 이삭을 뭐는 바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백세인한 이삭 독사지만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예. 그러니까 해서 그 순간에 사탄이도 뭐놈 놀란 거죠. 야, 저가 사람인가? 어떻게 뭐냐면 독자 이삭을 그1 0백세에난 자식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야저아버럼 지독한 놈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천인 가도 전라북 지방에 일분 섹시가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이 남자가 원리적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매일 술이나 먹고 가장 노릇을 못 해요. 그 집에 온술 먹으면 가구를 때려 부시고 또 구타하고 이러니까 그색시가참 어, 지로운 여자예요. 그야말로 신랑이 술 먹고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어려면 술을 도가니로 갖다 놨어, 딱 어, 마루에 딱 놓고 그래서 남편 한 잔도 한잔떠 주고 자기도 그냥 바가지로 술을 먹었어. 어. 그래 가지고 취해 가지고 있는 도대체 도구를 막다 때려 부시는, 어? 너 때려 부셨으니까 나도 하겠다, 어, 때려 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술잔 그런 신랑도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집발에옥살박살나게 돼서요. 어, 이걸 어떻게 멈추게 하느냐? 방법은 어해야 부인한테 하자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무릎 꿇고 어, 부인한테 나 다시 술안 먹을 테니까. 어, 제발 뭐냐면 이저 아,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라고 빌었어요. 그게 굴복했단 말이야. 그 말은 뭐야? 바로 이점 사탄과 비교해 볼수있지만 남자가 뭐냐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겁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제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게 돼 있어. 어. 그러니까 아 내가 예수 용서를 빌어야 겠다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이도 어 뭐냐? 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일 수 있을까? 어? 그럼 재물, 재물을, 재물로 원제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심정과 절대, 하나님의 그, 어, 칼을 들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겁나서, 사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는 순간 사탄이가 도망갔으니까 사탄이가 분립됐단 말이에요분립됐으니까더 이상 죽을 필요 없어. 어. 그래서 칼을 멈추라 그랬단 말이야. 칼을 멈추라. 왜? 사탄이 분립된 사탄이가 침범했으니까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이 이삭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 것인데, 그럼 죽이기 전에 이미 사탄이가 도망갔으니까 분립됐으니까 죽일 필요까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사탄의 입장에서 다시 살았다는 입장이 되었어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삭을 주겠다는 입장에서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립했고 이삭은 결국에 하나의 뜻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곧 이삭을 중심한 섭리로 이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한수를 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죄는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장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아버지 할 수도 없고 한수로 이삭 헌지를 드리게 함으로만 말 사탄을 분립해서 이제는 아버람을 중심한 섭리가 이삭을 중심한 섭리로 이동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리아까지 가는데 3일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가난 복귀 로정의 모든 섭리의 중심 인물은 반드시 사탄을 속여 나오는 3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또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아, 이런 사탄분립기간이 되는 거죠 아, 자 그러면 이제 뜻으로 본 이삭의 위치와 그의 상징 현재 어떻게 되느냐 자 메세를 위한 기대가 아담이 1차 또한 노아가 2차 아브라함의 3차 만인데 3차 만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상징헌제를 성공해야 돼 그래야 아담노와 송적인 섭리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일대행적으로 탄감 복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상징헌제까지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이삭헌제를 뭐냐 지시하게 됩니다 그 지시한 것은 뭐냐 실패한 아브라함을 실패하지않는 입장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징한 게 2절로 되돌로놓는 거예요. 되돌로놓는 거. 어. 그럼두번째는뭐야 종적으로 예, 연장된 것은. 예, 이삭으로 아까 이삭으로 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에서 이삭, 사탄을 분립했으니까. 종적으로 간 것이 연장되지도 않았던조건이 돼요. 왜? 3대 만이니까 이때 여기서 다 결정돼야 되니까. 그리고 아, 이삭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다시 4대, 4대째 가는 거 아니에요. 종적으로 연장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연장되지도 않았다는 조건이 되어야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조건이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고로 종적으로 연장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조건을 뭐는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세워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어, 그건 이삭을 말저저 저, 뭐야 그 이스마일이 아 이스마일을 말하는 거죠. 이스마일이 내 후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하요 아니다. 너의 후사가 있다. 너 후사가 앞으로 너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서 저 하늘에 있는 무뼈를 봐라. 너의 후손이 저처럼 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몸에서 내어 될 이삭을 통해서. 큰민족이미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삭 헌재를 드릴 것을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헌재를 이제 드리는데 아까 다 설명했죠 이렇게 드리는 순간 바로 사탄이가 분립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이삭을 범죄드리는 아브라의심정이 어땠을까 그것은 그러면 이삭 그 우리 보통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대신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어.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는 마음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죄. 그래서 사탄을 분립한 그런 입장에서 살아남으러 할마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딸 떼감 얘기를 했는데, 떼감을 지고 하면서 그럼 제사를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일단 말이야. 아. 근데 그만큼 그 얘기를 할 정도면 이삭이 상당한 연령, 예를 들어서 15, 16세 이 정도는 됐을 것이라 본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님이 그의 손을 묶고 제사를 드릴 때 반항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다 맡겼습니다. 이것은 마침 노화 과정에서 한이 아버지의 나치를 보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생을 보면 은 그럴 수 없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구나 이렇게 대해서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못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절대 순종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결국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순간어떻니까 아버지 아브람과 아들 이삭이 한 몸이 됐다는 한 몸, 한 몸이 됐다는 말이에요. 노아 가정에서 아브람, 저 노아와 함이 하나가 되어 드는 것처럼 심정적 일체의 불가분이 입장에서 딱 서기 때문에 이삭과 일체가 됐던 입장이다. 하나가 됐다는 게 하나, 아버지자 자식, 자식이자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하나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설 중심에서 즉하브람이 이 사탄분립이란 뜻을 중심에서 왔을 때는 아버지다 그리고 자식이다 이런 구분이 없이 한몸이 된 거예요 한몸 한몸이 돼서 그 헌제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냐 결국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의 성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연장되지 않고 아브라함 일대에 이 이삭 이 헌제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냐 아브라함이 이삭헌제 저 상징헌제 실패 이전으로 딱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 어. 이전으로 이들, 갔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상징헌제 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야 아, 이제 이삭헌제 의 결과는 사탄을 분립했죠. 결국 실수 이전으로, 즉 아브라함이 상징헌제 실수 이전으로 돌아간 입장이기 때문에. 야, 어쨌든 간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한 사람은 다시 못 써. 그니까 러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는 이삭과 한몸이 됐기 때문에. 한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삭이 성공하면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사명을 이삭이가 인계를 해서 결국 이삭이 뜻답게 순종하브라함이 임마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브라함 대신 사명을 인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체가 됐잖아요 일체가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상징한제 실패했으니까 이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썼단 말이야 대신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과 일체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연장이 안 됐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성공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성공이니까 아브라함도 이 상징한지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러으로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 대신 이삭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섭리를 이제 출발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상징 헌재가 실패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한 몸을 이뤘으니 이삭을 중심해서 상징 헌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수풀이, 수풀의 이 스풀에 양이 걸려 있었다 그러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헌재를 드린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비둘기 양 암소를 드렸지만 이 이삭에는 양한 마리를 잡아서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상징관제 실패한 것을 대신 드린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이 성공이 되었고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다. 이런 하나의 입장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건 강사가 얘기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좀 어렵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잘 논리를 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 브라미와 가정에서, 이제, 실체기를 세워야 되죠? 자, 땀에 아브라미, 저, 뭐야, 이삭인데, 잘못 인쇄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이제, 이삭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아, 이삭의 그런 두 아들을, 예, 세워야 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기대는 자녀가 드리는 것이니까, 바로, 예, 야곱과 에서가 타락성을 벗는 탄감 조건을 세우는데, 둘째가 하늘편이 되는가요?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니까. 그럼 야곱이 아빌 입장이라. 아.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실제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함처럼 이 아담의 그런 그 상징 환지에 성공한 그런 심령적 일체의 불가분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냐 아벨이 그런 입장을 탄감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요 야곱이. 아벨같이. 자, 그러면 그 야곱이 아벨같은 입장을 탄감 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세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니 아벨이 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과에서는 쌍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가인이 먼저 나오고, 아벨이, 아, 저, 야곱이 나중에 나왔단 말이야. 아, 뭐라면, 이, 여기는 가인이 아니고, 에서와. 그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 신부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 좀, 에서가 사냥을 가지고 갔다 오다가, 배가 고파서, 마침 동생이 팥죽을 끌고 있으니까, 그 팥죽을 한 그릇 얻어먹으려 할 때, 동생이 지혜롭게, 형님, 내가 팥죽 한 글을 드릴 텐데, 나에게 그 장자권을 넘기시오. 이따 말해. 그러니까, 그 형님에서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가 뭐, 그것이 무슨 개수냐? 니 가져라. 그대는 팥죽이나 하나 줘라. 해서 그렇게 해서, 장자 기업을 상징적이지만은, 이 빼앗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삭이, 그느면그 장자, 우리나라나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그런 거이지만은 바로 이렇게 좀 장자 상속을 해주려고 그렇게 장자를 불렀습니다. 에서에게 "너 산에 가서, 어느님은 그 사냥해서 와서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오면 내가 다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예, 그것을 외면 어머니 리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야곱 편이에요. 그래서 사냥 간 사이에, 뭐 야곱을 껑둑해서 저 국관에 있는 양을 잡아서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근데 야곱이가, 뭐냐 애서와는 다르잖아요. 아버지 눈이 멀었지만 뭐 만져보거나 목소리를 들면 다 알기 때문에 두려운데 어머니가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양털을 뭐 팔에다 다 끼워줍니다. 그래서 상을 들고 갔더니 아버지 저 애섭니다. 이렇게 사냥해서 마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니 이걸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가 왜야곱 목소리냐니까 사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더니 이렇게 쉬었습니다. 예, 팔을 보자. 팔을 만져보니까 이미 양탈로 다 덮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아애서로구나 해서 차린 음식을 몽땅 잡수시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예, 축복을 해주었단 말이야자 축복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와서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뵙게 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음식을 만들었으니 이거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네가 에서냐 아니 내가 속았구나 너희 동생 야곱에게 다 축복해 줘버렸다 어.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날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있는 걸 축복해 주면 조금도 없다 다 축복해 줘 버렸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형님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예, 그걸 어머니 리브가 알아요. 예, 그걸 보고 이제 집안에 살인극이 형제간의 살인극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자,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냐그래서 이제 리브가 어머니는 그 야곱을 자기의 친정 이 하란에 가서 이삭이 그 색신을 데려왔어. 그러니까 하란 땅으로 내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구비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아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베델이는 곳에 딱 오니까 아 여기서 이저 해브론에서 아마 그이이저 뭐냐 그 외갓집까지 가는 뭐한에몇 킬로쯤 되나 뭐400 킬로 이상이 여기서 아마 어, 평양거리쯤 될 거예요, 아그 정도의 거리니까, 뭐, 며칠을 걸었겠어요. 예수 경선비들이, 어, 과거를 보기 위해서, 어, 한양으로 오는데, 한 달씩 걸렸죠. 걸어서 오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몇 달을 걸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배를 한 곳에 와서, 이제 밤을, 잠을 자려고 돌베개를타고 자는데, 안에 현몽하기를,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와서, 하늘 사람들이 오락내려고오락내고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함께 내가 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가고 담대하라 어,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예 그런 격려를 하고 이제 그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란 땅에 도착하니까 우물이 있어요. 예좀 어느 여인들이 뭐양의그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야곱이가 묻습니다. 여기에 어, 좀 어. 자기 외삼촌 이름을 건드리면서 여기 에그 외삼촌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 그 섹시들이 바로 외삼촌 딸이야. 그러니까 외사촌 동생들이요. 여기서 이제 만나 가지고 결국에 좀그 외삼촌하고 같이 동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그러면 좀 이게 렇 아무리 족하지만은 그대로 예뭐냐면 싹 도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장가도 갈 나이가 되니까 어좀예집에 그런 딸 라엘과 레아가 있었는데 레아 라엘을 아 삼촌한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아 이게 7년 동안 헌신을 해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그 라엘을 예, 저의 처로 삼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7년 동안, 저, 부임, 저, 임금도 하고, 그래, 봉사해 줬더니, 예, 7년째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첫날 밤을 지나고 나오보니까 자기와 사나다는 동생, 라일이 아니에요. 라일이 좀 이뻤던가 봐요. 라일이 아니고, 언니, 내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럼, 삼촌한테 이제, 냐럼 항의를 한 거지. 내가 라일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 아를 내 침실로 좀 들여보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문은 장녀부터 시집가는 거지 사녀부터 가는 것이 아니다 순서가 있다. 그 말도 옳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7년 뭐냐면 이게 참촌을 위해서 일해야 될 테니까 라이를 저희 처로 삼아주십시오 해서 다시 좀 동생도 자기 처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서 이렇게 7년, 7년,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7년, 21년 동안 이제 좀 그렇게 종살이 아닌 그런 종살이를 살게 되죠. 자, 이런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또 시간에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한번좀재있게 해보면은 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제일 우운 사람이니까 장가도 들어야 되는데 예, 외삼촌 집에 라반인데 사람 이름이 외삼촌 집에 예쁜 두 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두 딸을 그럼 저 예쁜 두 번째 딸, 예? 라이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졸랐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7년 동안 봉사해 드릴 테니까 둘째 예, 딸을 저희 처로 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않아도, 좀, 인력이 부족한데, 아이, 조카까지 와서 집안을 돈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제, 좀, 그, 야곱 입장에는 처가살이지만, 그, 예쁜, 에, 철을 얻는다는 욕심에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서, 그렇게 잔치날을 맞이했는데, 첫날 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엘이 아니라, 언니, 좀 못생긴 언니가, 이제, 첫날 밤을 지내게 됐다고. 그때는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제 깜깜했던 거 봐. 어. 그리고 뭐 낮에는 이제 좀그 동생이었는데 첫날 밤을 딱 지는 거 보니까 언니야. 그래서 삼촌한테 항의를 하니까 우리 집안은 장녀부터 가는 거지 차녀부터 시집가는 법이 없다.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7년 동안 삼촌 집을 위해 봉사해 줄 테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이를 주십시오. 그런 말 했다고. 그래서 두 딸을 다 얻게 됐어요. 예, 두 딸을 다 얻고, 이제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열두, 열셋 자녀를 낳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제 7년이 흘렀어요. 예, 7년 동안에 이제 그 야곱은, 예, 많은 재산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삼촌 집 아들들, 삼촌 집 아들들이 시기할 정도로 야곱이 많은 불을 쌓습니다. 어, 불을 쌓니까 으 어,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도둑질해갔다 할 정도로 어, 그렇게 아들들이 시기를 할 정도로 어, 그렇게 불을 쌓았습니다. 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어, 야곱이가 어, 또 지혜를 낸 것이 뭐냐면. 이제 두, 두집 살림인데, 이제 그 양들이 막 섞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분별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가 삼촌한테 제안한 것이 뭐냐. 앞으로 새끼를 낳으면은, 얼룩이와 아롱진 것은 내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물론 하얀 것이나 까만 것은 삼촌 양으로 하십시오. 근데 이 양이, 얼룩이나 아롱지는 것은 별로 안 나와 전부다 그럼 하얀 양들이란 말이야. 삼촌이 얼마나 좋아? 어? 아 이놈들이 이 야곱이가 멍청이 바로 멍청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야곱이가 이제 지혜가 있어서 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어데냐? 이 야곱이는 양들을 먹이면서 물가에다가 어데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 와서 먹는 개천물이 물구유에 세워 양떼들을 향하게 할때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들을 베니 가지의 잎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심풍나무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 먹으러 온 그런 그 양들의 그 향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야. 그것을 본 그런 그 양들은 모두가 임신을 하는데 어떻 아롱이야, 얼룩진 것만 다 이제 임신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구나 아무 양이나 그런 심풍나무나 살구나무를 하지 않고 튼튼한 양들. 그런 양들을 올 때마다 그걸 해놨어. 그니까, 러전부 나는 것이 뭐냐면, 얼룩이와 아롱진 것만 나. 그러니까, 야곱이 재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그럼 삼촌 아들들이 시기했다, 그 말이야. 어.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근데, 2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고향이 그리워. 부모님이 그립단 말이야. 어? 사람이 그러잖아. 향수가 밀려오는 거야. 아 이제는 처자도 데리고 저 내가 얻었고 이런 물질도 이만큼내 재산을 모았으니 고향에 돌아가야지. 이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 자기 부인들한테 설득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금 예, 고향으로 이제 올려 그러니까 얻어했어요 삼촌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내 주겠어요? 안보낸단 말이야. 또라 재산이 자기 때문에 많이 불어났단 말이야. 자 그런 입장에서. 야곱은, 열 자식을 둡니다. 열 자식, 열, 세 자식. 근데, 이, 하란 땅에서 열두 자식을 낳아요. 자, 그래가지고, 삼촌을 몰래, 좀, 알지 못하게 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것이 야곱 3일 기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삼촌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 좀, 그, 야곱한테 막,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너 어찌 해서, 어? 그러면, 나 몰래 도망가느냐? 내가, 그러면, 좀, 너가 고향으로 간다면, 잔치를 베풀어서, 어? 내가 손자들하고 입맞춤도 하고, 이별도 하고, 이럴 텐데, 왜 내가 그렇게, 어머, 나를 몰래 도망가느냐? 그러면 꾸짖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둘째들, 둘째 딸, 라엘이, 그 집안에 신주단지가 있어, 신주단지. 예. 그, 비라, 비라, 예, 예, 뭐라 가지, 그것이? 어, 어, 하여튼, 그 우상이라는 것이, 그 신주단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와버렸어. 어. 예,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예, 그 삼촌이 찾으러 온 거야. 왜 드라빔, 드라빔. 왜 드라빔을, 어, 얘들이 가져왔느냐. 아, 우리는 안 가져왔습니다. 어. 그래니 이제 막 찾아요. 막 찾는데, 이제 그 라일이, 둘째 딸이 그걸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나낙 위에 딱 타가지고, 그것을 딱 앉아가지고 감추고 있어요. 다 뒤져도 없어. 차례가 누구냐면 라일을, 이제 앉아있는, 앉아을내 뒤져서, 뒤져야 될 것인데, 라일 내려오라 그랬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그 여자가 하는 생일을 하기 때문에, 여모는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도 할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냐면 드라빔을 숨기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서 결국엔 그 야곱이 드라빔을 상술이나무에 묻어 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사탄을 상징으로 할 말이에요. 그 가문의 신인데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 아니에요. 그 우상을 그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바로 땅속에 묻었다는 것은 상징적이지만 그런 그 사탄을 괴멸시켰다는 조건을 세운 거예요. 그런 기대 후에 이 야곱이가 이젠 약복광이 나왔어요. 고향이 다 가까우니까 약복광이 나오는데 자기 가족을 다 약복광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건너오게 되니까 밤이 됐어요. 근데 그 밤에 이게 천사가 나와서 그야곱 이제 씨름을 합니다. 막 죽기 살기로 밤새 약간 하는 거예요. 근데 승부가 안 나요. 근데 이 천사가 야곱에게 그 환도끼를 쳐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좀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야곱은 뭐냐면 끝까지, 뭐그 천사를 놓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근데 날에 밝아오잖아요. 그럼 천사가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근데 야곱이가 안 놓아주는 거야, 그냥. 어,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곱에게, 어, 좀, 야곱아 이것을 놓아달라니까. 나못 어? 놓겠다 그랬어. 그럼 너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이라.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와 싸웠습니 네가 승리했다. 이런 그 증표로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붙게 되고 그 야곱의 후손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 히브리 민족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에서 승리함으로 하면서 얻은 이름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약봉을 건너서 건너왔는데 여기 누가 기다렸냐 21년 동안 동생을 죽이해서 칼을 갈던 에서 형님이 온 거예요. 어. 저쪽에 보니까 400명의 그런 쫄개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치러 오는 겁니다. 어? 자기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물론 종도를 좀 데리고 갔겠지만 은 어? 그러니까 얘는 에서 형님한테 이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얘 자기 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있죠. 어 그리고 또한 자식들을 다 데리고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앞서 또 많은 얘 양떼들, 이를 몰아서 그런 그 에서 형님한테로 보내요. 근데 에서가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두고... 400명의 그런 군사를 데리고 지금 치러 오는데 아니 그 양떼가 막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 양떼는 어떤 양떼냐니까 우리 야곱의 주인께서 에서 형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 소떼가 막와 그러니까 이 소떼는 또 어디로 가는 거냐니까 우리 야곱의 주인께서 우리 에서 형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응? 또또한 무리가 막 지나 또예 형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는 그니까, 러 어떻게 해서? 아니, 이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어? 비록 내 장자의 권을 뺏은 내 원수 동생이지만은, 아이 동생이 형님을 생각하는 것이 지극하단 말이야. 어? 그니까, 이렇게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치려고 했던 마음이 점점, 점점 이제 사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디냐? 이 야구비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또한 열두 자식 데리고 막 달려오는 거요. 예 그러면서 야곱이가 형님,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21년 동안, 형님 내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자, 내 손에서 이애물을 받았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옵소서. 아, 이러니까 되겠어. 죽이려던 칼을 따 칼집에 딱 집어넣고, 아, 좀 아무래도, 뭐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냥 구둥케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구둥케 하고. 동생아 그동안 이방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나도 너 동생을 위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형님, 제가 말로 정말로 하나님 얼굴을 뵌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형님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난 한시도 형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뺏어갔다는 그런 얘기는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운 마음 보고 싶었던 말만 이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제는 타락으로는 예, 장자권을 뺏겼던 하늘편이 이제는 야곱이가 하늘편이 됐는데 차장 입장에서 장자기업을 뺏어오는데 이것을 무력으로 뺏어오면 안된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어, 또한 사랑으로 뺏어오는데 야곱이가 형님을 사랑으로 굴복시켰다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애서는 장자를 뺏겼는데도 어떻 해서? 그 야곱을 죽이려다가 야곱의 사랑에 굴복해서 야곱을 환영하고 맞이한 입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 야곱이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실책이돼 그럼 믿음이기는 야곱이가 이제 21년 동안에 예, 그런 믿음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곱은 애서로부터 이런 타락성을 벗는 탄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가, 뭐냐면 아들이 이삭, 에, 이, 아버지 이삭을 닮아서 그런 아벨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적으로 장자 복귀의 길을 어, 걸어가는데 승리했단 말이야. 아, 자, 그래서 장자 기업을 이제 빼앗기기도 고 그리고 하란 땅에 가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 또, 고향동으로, 돌아오는 21년의 고역기간을 통해가지고, 비로소 천사에 대한 주안성을 가졌어. 즉, 사탄이가 인간을 쳐가지고, 사탄 만개화 뒤에서, 오늘 인간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 그니까, 러 비록 타락한 천사상 누시일이 아니지만, 그런 사탄편의 입장에 천사를 세워놓고, 그 천사와 싸워서, 그러면, 야곱이 승리했단 말이야. 승리했다는 그런 지표를 이스라이란 말을, 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 세계에서 뺏겼던 주한성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운 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했기 때문에 이 실체언제의 중심이 물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때 이제는 에서가 번호문 야곱을 사랑하고 환영함으로 말마이 형제간의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비로소 야곱가정을중심에서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말이. 자. 그러니까 예서는 결국 타락선을 벗기 위해서는 어때요? 애중불통해죠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중부로 세우고 아정, 아비, 아벨, 아벨한테 순종굴복해서 아, 아벨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실제 헌재가 성공해서 이야곱가정을중심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됐다. 이건 놀라운 하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까지 어때냐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3대 걸쳐왔기 때문에 이 기간이 성서 역사만 해도 2 0 0 0년이야이 2000년 동안에 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아의 기대를 세우는데 아담 가정도 실패했고 노아 가정도 실패하고 아브라함 실패한 것을 이삭을 세워서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 이 메시아의 기대를 세우게 됐다 그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런 아벨의 입장을 확립해요, 에서를 굴복시켜가지고 이런 실제 환제를 성호화했던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뭐 창조 타락 어, 이런 과정에서 그다음 뭐 노아, 아브람, 그 야곱 이렇게 쭉이어지해서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그런 장수가 1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아, 상당히, 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양인데, 그 많은 양 가운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그 다음 노아 가정까지 11장으로 끝나요. 그러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에 의서 이사까지가 되냐면, 24장까지 끝나요. 그럼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창세기가 50장인데 절반이 야곱의 얘기로 장식했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야곱이 승리적인 것을 뭐냐면 실적을 보여드렸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제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그것을 야곱이 일대에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야곱의 얘기를 장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찬송가나 모든 것을 보면 야곱의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론 역대 선지자들이 세우지 못한 그런 실제 헌제를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이런 야곱을 중심해서 메시아의 기대를 어떻게 세워나오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자, 아담이 실패했고 또한 노아가 실패했죠. 어, 자, 노아 가정이 실패하고 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께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마저 실패했단 말이에요. 상징 헌제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상징헌제에 성공했다면 결국 믿음의 기대는 아브라함이 세우고 실제 헌제는 이스마일과 이삭. 어, 이스마일이 이복동, 이복형이고 동이복 이삭은 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아벨이 입장에 서가지고 여기에서 실제 헌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상징헌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것을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섭리가 아담 1차 노아 2차 3차 만에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이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이렇게 종적으로 연장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이것이 원리적인 조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헌제를 시켜서 이 가정에 사탄이 침범한 것을 분립하는 이삭헌제 성공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이삭을 중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중심한 승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건제를 통해서 어떤 입장이됐어요 실패하지도 않았고 이삭으로 연장되지도 않았던 조건을 세운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몸이 돼서 이삭 건제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 이삭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이삭으로 연장되지 않았던 조건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실체한지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지혜를 통해서 그럼 에서를 굴복시켜가지고 장자기부을빼았죠 그래서 이제 섭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 3대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 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는 1대로 왔던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승의로 말마 결국 이삭과 아브라함 모두가 승리한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은 결국 이삭도 훌륭했지만 야곱이 죄를 통해서 완전히 승리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계의 반이 야곱의 이야기로 장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이렇게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세우긴 하나님이 섭리 역사였다. 아, 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 야곱까지도 이제, 뭐냐면 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예, 이런 건 계산 안 씁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 2천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이삭 대수가 늘어났으니까 여기도 뭐 100년이나 200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섭리사의 계산을 안한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말이 그래서 야곱의 승리는 이삭의 승리요 이삭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로 되기 때문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3대만에 가정적 메시아 의 기대를 이뤘다 이렇게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뭐냐면 어, 열두 아들이 있어요, 열두 자식이 있는데 그 열두 자식 때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 어, 실패로 말미암아 애굽 고용을 해야 되죠, 애굽 고용. 애 고역 400년을 건너야 되는가요? 이건 애누리 없이 아브라함이 상정한제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 후손에 애굽에 가서 400년 고역살이라는 이 형보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형보를 누구부터 가는 것이냐? 그건 야곱부터 가는 거예요. 야곱부터 그래서 그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개척을 해서 온 가족 12자식과 70가족의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고역살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어, 아까 말씀 이미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400년 고역살이하는 그게 아니아브라이상징언제 실패로 인한 벌을 받는 기간인 동시에 이 종족이 민족을 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판도를 넓히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은 메시아를 보호해 줄수 있는 기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 가정밖에 없어요. 그냥 아담 가정만 하나님 믿으면 메시아가 오면 죽지 않아요. 노아 가정은 홍수신발로 다른 민족이 다 죽어버렸어. 그냥 노아 가정만 잘 믿으면 그때 메시아가 와도 안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 가정들은 이미 많은 그런 종족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 가정 딱한 가정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디에서? 아브라함 가정이 그 메시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메시아를 위한 때 세워졌지만 그때 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에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에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인류가 물론 다른 민족과 종족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 좀 일왕님께서 철장축제를 합니다. 왜 철장축제를 해요? 어? 나는 뭐, 이제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미국 사회란 게 어떤 사회예요? 어? 뭐냐면 우리 국진 감사원장 얘기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 미국에서 총기 허가를 받아, 저 총기 허가 없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주가 있고, 또는 금지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주가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은 총을 가졌지만, 그, 그, 주민들은 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위험이 노출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총기 소유를 할수 있는 주는 모든 가정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한불로 가정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철장 죽진을 하는 것도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순교를 했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승교한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 같은 군사력이 있고 로마와 대항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절대 승교를 안 하죠 싸워서 이겨야 되죠 승교했다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승교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독교이니까 사랑의 종교니까 맞아 죽어야 된다 이런 이런 논리가 없어요 어? 왜? 하나님의 섭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맞아 죽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살아서 승리해야 되지그러잖아요아 저국을 지키는데 응, 저 북한과 싸우는데 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어서 지키겠다. 이러면 안 되냐? 살아서 지켜야지. 아, 죽은 시체를 그러면 공성으로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다른 민족의 국가를 이룬 것처럼 여기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야. 국가로 돼서 어? 그러면 병력이 군대가 있지 않나? 경찰이란 치아를 유지해 주잖아요. 어? 그리고 국민들이 의무를 다하잖아요. 국방을 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 믿는 민족구에 오게 되면 그 민족이 메시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형벌을 아브라함이 상징한 형벌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수를 더 뜨고 그 판도를 민족의 판도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모세 때얘기가 가겠지만, 예, 히브리 민족들이 번식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왕 바로가 히브리의 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여라. 그런 정도로 뭐냐면, 예, 사대, 사대입니다, 사대. 가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후손이 사는데 사대 살았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에 이, 얼마나 하면 200만이 된 거예요, 200만이. 12자식과 70가족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200만이 된 정도로, 그냥 민족을 잃은 거예요. 그럼 왜 가난 땅으로 돌아오느냐? 나라를 세워야 돼. 근데 이 종사라는 놈들이 애굽땅에서애굽에 애국 왕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거기서 구태딸을 <목소리> 잃을 수 있어? 힘이 없는데. 구태딸을 잃게 해서 왕권을 파리핀에 잡으면 되지. 그럴 수 없으니까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난 땅에 와서 왕국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민족 이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부터 들어가는데 그 요셉이 그 어, 들어가는 과정. 어? 이것은 이게 어, 이렇게 어, 가정적으로 야곱이가 개인을 넘고 가정을 넘어서 천사까지 죽어 남으로 말야만 승적 어, 기대는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 사탄한 조국 시킨 저형 노종은 바로 모세가 걸어가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고, 그리고 타락한 모든 인류가 거래야될 하나의 노종으로 남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야곱을 이제 봅시다. 야곱이 이제 열두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어, 좋아했던 사람이 나이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동생이고, 그리고 언니입니다. 근데 언니는 생산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리 루벤, 시몬, 네비, 유다를 낳습니다. 어. 근데, 나일은 애기를 못 낳아요. 어.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지만. 그러니까, 나일은 시기가 나서 빌라, 몸종입니다. 몸종을 야곱의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난 자신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에, 좀, 단과 납달입니다 어. 그러니까, 또, 그 형, 형, 내아가 질투가 나와서 자기 몸종도 야곱한테 또들여보내요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구냐? 그것이 갓과 아셀입니다. 갓과 아셀. 자, 그런데 또 생산력이 좋아서 내가 또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내리세신간 안에 그것은 누구냐? 아싸갈, 아, 이싸갈, 스불론 디나. 이 디나가 유일하게 딸이에요. 이렇게 셋을 낳습니다. 그제야 늦게 라일이 소생이 탄생해요. 그 애가 요셉과 베자님입니다이베자님은 가난 땅에 돌아와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 땅에 있을 때는 요까지만 나요. 1 2두 자식이 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아, 바로, 디나는 딸이니까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는 뭐, 민주사회니까 딸에게도 상수권이 이렇게 세지만 과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디나가 이런 그, 예, 열두 집화에서 상수권이 없으니까 제외됐고, 그럼 내리는, 예, 재산상 직권입니다. 재 그러니까, 내와, 내위 지파가 따로 없고, 내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각지파에 가서 제사들예요 어,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중에는 그런 제사장직분을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두 지파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루벤, 시몬, 유다, 반 이렇게 좀 나가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어디냐. 요셉이, 어, 아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이 애국당에 들어왔는데, 공중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면 이, 야곱의 열두 자식이 다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요. 예, 그런 공격 때문에, 그럼, 요셉은, 원래, 누나세와 에브라임, 이두 집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열두 집화 가운데 예. 그니까, 열두 집화 가는데, 요셉 집화라는 말은 없어요. 그 요셉, 요셉이 공이 많으니까, 요셉의두 아들을 두, 두 곳을 주는 거예요. 두 곳을. 요셉 집화이다 그것이, 문화세와 에브라임집파입니다 이렇게 두 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합 편성을 보면 요셉 집합한거 없고, 문화세와 에브라임집파 이렇게 나오면 것은 요셉의 두직분을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집화가, 예, 제외되니까, 열두 집합가 되는 거죠. 다른 뭐, 제외되니까. 그래서 열두 집합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 어, 저, 이, 야곱이가, 이게 어, 가안 땅에 가서, 한, 예, 17년인가 삽니다. 아, 살면서, 여기서 이제 그, 요셉에게 두 아들을 축복해주는데,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해줘요. 그러니 장자를 먼저 해주는데 사자를 오른손에 얹어 말이에요. 어. 야곱과에서가 이제, 장자 복귀해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 이, 무라세가 장자입니다. 여기가 손을 잘못 댔으니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이, 찾아, 에브라임을, 장작적으로 섬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셉 대신,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집파를예수우게된 거고, 여기에서, 루베로돼야지 예, 루베는, 예, 하나님이, 그, 야곱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혈통을 어디서 이해하느냐? 열두 자식 가운데 어느 집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루베는, 뭐냐면, 요 빌라, 나엘의 그런 종공적. 근데 이 빌라는 누굴 낳았어요? 간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이 어머니를, 김으로 강간해버려요. 어. 자, 그래서, 네. 하나님의 섭리에대지시켜버립니다 아, 루베는. 김분로또 내야, 세금의 청년들. 그러니까, 세금의 청년들이, 기나를 강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오빠가 가서 시몬의 에, 시몬, 네, 비가 가가지고 전부 다 세금의 청년들을 다 죽여버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섬유에 배제해서 그럼 네비는 제사장 집파로 지파, 들어왔고, 그래서 루벤, 시몬, 네비, 네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럼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다윗이라다고 아, 자, 이러면서 유다로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아,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예, 뭐, 안 나왔네? 봅시다. 안 돼? 아, 마이 꼴, 이러고.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요셉이 어떻게 애급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죠. 아까 p p t 가 잘못돼서. 이제 그, 야곱이가, 그냥 가난 땅으로 돌아왔잖아. 돌아와서, 그, 돌아올 때 누가 났냐면, 그, 베냐민. 요셉이 열한 번째 아들이고, 열두 번째가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그, 라엘. 어, 아 이리, 좀, 산통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아. 그, 그, 11번째 이 야곱, 요셉을, 야곱은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어, 사랑해서, 심지어는 시장에 가도, 그, 야곱과 베냐민 어, 그니까,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채색꽃을 사다가 입히고, 그러므로 말마, 형님들의 시기 질투를 일으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꿈을. 아, 어. 하루는 꿈을 꾸는데, 볕단들을다 쌓아놓는데, 그볕단들이다 그, 형님을 상징하는 거예그 근데, 그 형님들의 볕단이다 자기 볕단 앞에 절을 하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더 밉지. 아니, 아버지는, 이 요셉만 그렇게 사랑해서 시장에 가도 요셉이 옷, 채색 옷을 사다가 입혀가지고 자랑만 하고, 우리 동생 뭐냐 말이야. 우리 형님들은 뭐냐. 근데 이 요셉이란 놈이 또 꿈을 꾸는데, 아예 자기 뱃단후에 형님들이 뱃단이다저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또 꿈을 꾸는데, 그럼 저 해와들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꿈을 꾸는데 그것은 해와들은 부모님을 상징하고 별들은 형님들을 상징한단 말이야. 아,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님들이 미우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바로 이그 형제들이 저 멀리 이 도탄에다가 여기서 여기 해보로에 살았단 말이야. 요 해변에 살았는데 요 멀리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 양이랑이 어때요 풀을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이미 풀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먼데 가서 이제 양을 치는데 열난 형 11형, 열난 형제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아 열두 형제가 가 있는데 여기 하루는 이제 그아버지 야곱이가 이제 요셉을 시켜서 형님들이 그양 치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도시락 싸고 이제 간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갔는데 양을 치고 있죠. 자 이런 강을 치는데 아리요 미운 오리 새끼. 아유요 요새리가 어 자기 온 거예요. 야 기회가 잘 됐다. 이때 저 동생 없애버리자. 어? 저 미운 오리 새끼를 좀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구덩이를 파고 이제 뭘로 뭐, 죽이려 고 하고 있어요. 어, 죽이는데 려 일부는 뭐 죽여버리자. 그런데. 아 죽일 것까지까지 있느냐? 어,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욕보이자 뭐 어,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아얘그저 죽이지 말고 저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아 버리자. 그래서 이제 야고 요셉이가 이제는 그 상인한테 팔리게 됐단 말이야. 어. 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야고 요셉은 안 가려고 발부둥치는 거지만. 어쩔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에서 팔려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애굽에 들어가는데 참 어떻게 운이 좋아하는지, 어? 애굽에 들어가서 이 애굽 땅에 왔음 이렇게 해서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애굽 땅에 와서 이제는 산설고 땅 아닙니까? 근데 이 산설고 낫면땅 아닙니까? 근데이 애굽에 뭐냐면 그저경호대강 있어 보디발이라고. 보디발이란 경호대강 집에서 이제는 거기에 집산으로서 하게 돼서. 똑똑하니까, 아 이게 본인 똑똑하거든. 그 그래, 이제 심부름도 하고 거기에 집산으로서 이제 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 요셉이 잘생겼던가 봐. 요셉이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홀딱 반해 가지고, 아이건뭐하면 자기 침실로 들어오려고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심부름 시켜서 뭐 포도주도 가져라, 뭐 가져오라 하면 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굉장히 고든 사람이었어요. 그걸 불순하게 위해서 절대로 그거에 상대를 안 해줘요. 그데 하루는 얘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침실로 끌고 들어갈 때 요셉은 그거에 반항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뭐하면이 보대발 장군 부인이 요셉이 우다아기를 딱 잡아서 그걸 챙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면으로 급한 이가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보대발 장군 부인이 무색하지 않아요. 아니, 종살이 한, 종놈한테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이부한다고 그, 후하기를 딱 들고 자기 남편이 오니까, 남편한테, 아, 이 요셉이란 이방인이 나를 도망갔다고, 발광돼서 자, 이것이 증거라고 했어. 옷을 딱 보이지. 할수 없이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는, 요딱한 신세가 됐죠? 자, 근데, 여기, 이때, 여기서, 어쩌면, 이제 그 죄수가 둘이 있었어이 죄수들이 어땠느냐면 바로 구해서 하나는 술을 빚고, 하나는 떡을 빚는 그런 그 죄수들이었어. 근데 이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 깜빡이 들어왔는데, 요셉의 방에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사인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그런 술 빚는 장이었고, 빵 굽는 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꿈을 꾸고 사로는 꿈을 꾸는데, 아이 고 저... 술 빚는 사람이 꿈을 보는데, 아이, 포도송이가, 뭐라면, 이렇게, 저, 어, 덩덩 열렸는데, 아, 그, 제 포도송이가, 어, 을 짜가지고, 자기가 바로한테, 그것을, 이제, 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내가, 좀술 빚는 사람인데, 아, 이게 좀좋게 나와서, 이 간방살이 하겠는데 아, 바로한테 자기가 또, 이제 컴백이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좀꿈 해몽을 못해서 꿈꾸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빵을 만든 사람이 또 꿈을 꾸는데 일곱 강조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쫓아 먹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셉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가 아까 꿈을 잘고었다 그러죠? 그처럼 꿈 해몽도 잘해. 예, 그 꿈을 꾸었어요. 술 빚는 사람의 꿈은 뭐냐? 이제 7일 후에 이제 석방이 되는데 다시 컴백이 돼서 그럼 바로 왕의 예, 술, 에, 빚는 그런 자리로 같이 옮길 것이다. 근데 빵을 굽는 사람의, 어, 그런 그, 예, 꿈의 해목을 뭐냐? 바로, 새들이 와서 두잔 먹었다 해서, 너의 치를 위해, 네, 뭐가, 아, 날아갈 것이다. 꿈이 그렇게 죽었어요, 빵 굽는 사람은. 근데 술 빚는 사람들은, 흙직을 해서 갔어. 아, 그런데, 뭐냐면, 이 바로가 꿈을 또 꾸었네. 예, 바로 꿈을 꾸었어. 어떤 꿈이냐면, 일곱 에,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가 쭉 올라오다가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좀 쇠약한 빼빼 마른 그런 암소들이 다시 올라와서 이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을 때는 거예요 야 꿈이 좀 이상하다 근데 또 다시 누웠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싱싱한 벼 이상 이렇게 이좀 나오더니만 일곱아이가 나오던데 나오더니 또 이렇게 에, 좀 이렇게 마른 그런 그 가라지 같은 이삭들이 나와서 이걸 또다 먹어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궁에서 옛날에는 술객도 있고 어, 또는 뭐 이렇게 꿈을 해몽하는 그런 박사들도 있고 다 이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다 전국에서 다 불렀어 불러서 이 꿈을 해몽을 하라니까 꿈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어. 그래서 예, 꿈거 알고 있는데 참 예, 그런데 마침 이 술비는 사람이 복직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옛날 아니 저 감방에서 이방인이 자기 꿈 해몽을 해서 꿈을 맞춰주셨단 말이야 그 생각이 벗떡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바로 내가 꿈 해몽을 해서 이렇게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데려와라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이 요셉이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꿈 해몽이 뭐냐 7년 동안은 이제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양이 애굽 당이 풍년이 들어서 뭐좀아이게 뭐아 산물이 넘치난다아 근데 7년 후에 다시 그으면중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풍년이 들때 창고를 많이 어가지고 거기다 7년 동안의 소산들을 다 창고에 보관해 있으면그 창고에 있어서 7년 중년들때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아 그. 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급기야 이런 종살이에서 감옥살이에서 죽을 입장에서 총리 대신이에요. 이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요. 예 어. 네, 자, 이때 이제 뭐냐면 그 흉년이 들잖아요.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곡간에 이제는 쌀을 다싸아두었습니다근데그 흉년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면은. 바로 그 자기 요셉의 고향 가란 땅까지 미치는 거예요. 가란 땅에 자기 부모님들도 그 충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애굽에 가는 양식이 막 넘친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오는데 이미 이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이 왔단 말이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이 형들을 떠봅니다 그래서 너 집안이 뭐 어디냐. 너 형제가 몇이냐.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그리고 너 동생 베냐민은 잘 있느냐. 이제 쭉 물어보는 거요. 예 물어보면서 이제는 이제 쌀을 이제 해서 이제 보내는데 거기에다가 뭐야. 바로 이제 왕궁에서 쓴는 초대. 술잔 이런 것을 몰래 집어 넣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것들 모르고 얘쌀자를 예, 들고 이런 쌀을 얻었다고 좋아서 예, 가난 땅으로 가는데 아유 예, 군인들이 달려오는 거 뒤에서 들어와서 멈춰라 해서 딱 멈춰서 수색을 한다 보니까 아니 촛대가 나오죠. 아, 금뭐금 술잔이 나오지요 너희 놈들 이걸 훔쳐가는구나. 예, 이건 요셉이가 다 그렇게 계략을 썼단 말이야. 아 우리는 그런 절에 없습니다. 근데 현물이 나타났단 말이야. 이거 변명할 길이 없어. 이제 다시 잡혀 들어왔어요. 잡혀 들어와서 이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중단하겠지만 동생 베냐미를 데려오라 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베냐미를 데려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인질로 이제 하나님이 루벤 형님이 거기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제 쌀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형님이 저기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생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아니 요셉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뭐냐면 그렇게 좀 요셉을 그리워했는데 아예 막내 베냐민까지도 이제 데려간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졸도할 입장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가져간 양식이 다 먹어버리고 또 없어. 그래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할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서 야얘 베냐민 뭐냐면 자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우도 해주고 잘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 그러 자기가 요셉이란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여한형제이 벌벌벌 뜹니다. 아, 우리가 팔아먹은 저 요셉이, 아니, 유대, 이, 저애굽의 총리 계신이 됐으니까. 아니, 말로 안 맞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벌벌 떠니까, 형님.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형님들을 위해하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결국에 다시 가는 땅에 가서 그 형님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반대 장면입니다. 예,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오시니까 요셉이 뛰어나가서 맨발로 아버지. 그러면서 부둥켜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어? 그 지나긴 세월 동안 고향을 그리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하뭐 형제를 그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한번얼굴을 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토곡했습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국에 형제 상봉을 하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그런 상징은 이 실패했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말면 아브라함 후손이죠. 그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 저 애굽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 야곱 요셉도 죽고 이 사람 다 죽었죠. 다 죽고 어디냐? 어, 그 다음 이제 뭐냐면 그 바로 왕도 죽고 그래서 이 요셉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뭐냐면 이제 그 바로 왕은 다른 바로 왕이죠. 왕은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켜 먹는 거예요. 오늘 뭐 피라미드도 이때에 뭐 세워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흘러갔어요. 이렇게 해서 400년이 흘러가는데 이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모세라는 인물이 탄생합니다. 모세가 야곱의 열두 자식과 70가족을 중심해서 400년 동안 아흔 후손, 민족이 됐죠. 그 민족을 이끌고 가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요셉이, 아죠, 모세의 노정이에요. 모세의 노정은 다음 시간에 정신 먹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종살이하는 모습. 자, 이런 때에 어떻게 이 모세가 이제 바로공에서 살다가 결국 자기 민족이 이렇게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울분을 느껴서. 결국 애굽인을 치고 어,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서이 어, 모세는 미단광료로 피신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 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볼수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아 이건 나, 나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결국 어,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 한 마디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어, 그런 어, 교훈이죠. 음. 아, 이거 또, 이, PPT가 잘못, 이제, 이렇게, 어, 못해가지고. 뭐 자, 아브라함이, 가정에 보여준 교훈입니다. 그, 어쩌냐 자, 뜻성사는 반드시 어떻게 예정됩니까? 상대적으로 예정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뜻을 표실 때 반드시, 어, 좀 중심인물이 책임을 다해야만이 그 뜻이 100% 이루어져서 뜻성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뜻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이고, 또, 인간 책임 부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인간 책임 부담에 해서 뭐냐면, 이제 그예정했 되는데, 그 세운 중심 인물이 사명을 다할 때, 다해서 뜻이 100%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예정한 인물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중심 인물을 세울 때 절대적으로 예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의 아벨, 또, 아,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책임 부담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책임 부담 못하면 뜻은 연장되지요. 그래서 아담의 뜻도, 노아, 그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렇게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다 큰 탄감 조건을. 씁니다. 아, 바로, 점 어, 아브라함이, 그, 삼재물, 비둘기와 어, 양과 암소를 바치는데, 결국 그것을 잘못하니까 보다 큰 가치 당관 좋기는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을 분리피해서 악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쪼개는 섭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쪼개는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만 아니라 내 개인에서부터 쪼개는 섭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버님 말씀을 듣고 아버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서 출발하게 되면 내 가정에서부터 그런 사탄 분립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 승리하고 그 분립을 못하면 결국에 뭐냐면 사방의 눈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교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성리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음.